커피 하나 주세요. 따뜻한 걸로 주세요. 얼마예요? 4,000원이요? 자, 그러면 고구마 한개 1,000원 2,000원 사천원. 아이고. 어, 커피 나왔네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자, 지금 고구마. 나는 커피. 커피는 짱 맛. 고구마도 짱 맛. 맛있습니까?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고구마 먹고 후야해. 재있죠이 마지막입니다 다 먹었다 응? 다 먹었어? 없어! <웃음> 다 먹었어 같이 알바 퇴근하세요 오늘 커피 하나 팔았어요 아이고, 고생했자야. 꼬마 없어, 이제. 자, 나오세요, 이제.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아이고, 나오세요. 꼬마, 다 먹었어. 다 먹었는데? 하자 자, 이제 알츠마도 풀러요. 퇴근하세요. 기다려요. 오이구, 카라가 한쪽은 살아났네. 아한테 불르고 퇴근하세요. 자, 아치 퇴근. 퇴근. 자, 아치 퇴근. 나와요. 자, 퇴근. 퇴근. 집에 안 가요? 이제 고구마 다 먹었으니까 자 코야에 옷 벗고. 살바 고구마 다 먹었어요. 이거 봐요. 다 먹었지? 네 퇴근하세요. 커피도 한 잔밖에 못 팔고. 알바 나오지 마세요. 한 잔밖에 못 파는 강아지가 어디 있어요? 다른 알바 를 찾아야겠군요. 하자 나와 이제. 자 나와, 나와 이제. 마지막 고고... 아니 고구마... 먹어요? 놀아주기 힘든 우리 똥강아지야 이제 코야 해야지 응? 고구마도 다 먹었겠다 이제 없어 고구마가 나와 이제 나오세요 이리 그래, 나와 나와 이제 나와 나와 응. 나와 이제